이게 오케이. 프레임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몰라요. 이게 10프레임이잖아요. 식프레임, 10프레임? 음, 10프레임이라고 음. 보시면 돼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이날 10프레임인데 카지아 음. 같은 경우에 그, 베르트에는 또 귀여운 건 있죠. 네. 이걸로 딜킹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많이 가졌으면 네. 이렇게 이걸로 이제 비해를걸 음. 수가 있어요. 네. 네. 어우 넘어지네. 아주 쓰시는 거 있죠. 이거. 네. 그거, 그만 있어요. 네, 요것도 네, 네. 하시고 라서 네. 보통 이걸 이렇게 하시도 있어요. 음. 이걸로 이질 하시지 마시고 네. 네. 음. 아, 이렇게? 오. 네. 이걸로 이질 하라는 이유가 네. 이제 이로 뒤로, 뒤로 돌게 돼요. 지는 음. 경우는 음. 왼손을 내는 거예요. 지는 음, 경우는 왼손. 오원을 하고 네. 바로 왼손을 누를 게요 네. 음. 이게 칼크레이다굉장 빨라가지고 음. 뭐 그래서 음. 이제 이걸 했을 때두 음. 가지 상태로 음. 세 가지로 꼴수 있죠. 네. 뭐 네. 네. 음. 네. 네. 하단이 있을 거 네. 하다 음. 오. 맞아. 맞아. 맞아. 그럴 경우에 음. 오. 오. 앉아있기 때문에 그냥 마손에 네. 음반시면 네. 네. 돼요. 그래서. 오. 어, 오. 네. 이에서 음. 셉니다. 음. 네. 상대방이 약한 부분을파고 들어가는 게 가장 유리한데요. 맞아요. 그상타를 네. 끝까지 쓰지. 왜지? 네. 오 됐다. 어. 뭐든지 그러니까 킬러님이 예를 들 수술을 쓰는 데서. 네. 이제 건가에 대해서 목적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웬터를 하든, 웬펀치 하든, 이 네. 이 기술을 쓰 음. 상대방이 대처를 어떻게 유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가 있어야 돼요 이제 유리하게 자식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은 헌보인데요 커킥을 네? 오른 네. 발로 하지마세요아 왼발 왼발로 아 왼발은 상단에 되어 있어요 살짝 보시면 살짝 숙이고 뛰어 끼거든요 어네 아아 그게 맞네 오 대박 아 그게 맞네? 오 대박 콤보를 이제 네, 알아 드리면 여기 컵뭐 경박했다 이렇게 하 아, 네네 그러니까 네네. 네네 근데 내가 이지를 보고 싶다 그러면 나 음. 가만히, 음. 네 그러면 일단 외너법 가닥이 없다고 외너법 외동까 똑같고요 네그 다음에 T레마 죠 네네네 앨벌런이 이거 그래서 음. 이제 이걸했을때두 가지 음. 상태가. 아, 네? 세 가지로 볼수 있죠. 어, 뭐, 네, 그 네. 하단이 있 네, 하단. 음. 어, 네. 끝나고 네. 발보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어, 기하고나 네. 스네이크나 이런 거 어, 이런 식으로? 이런 어. 때, 네네네. 때, 네네네. 이드는게좋아 네. 음. 이렇게? 오. 상대방이 상당기 술 어개리 버킹 개자리 막큰거같어 개자리 버킹으로. 쩍 어. 네. 어. 제가 한단계수내밀는이미죠야 그러네. 네, 뭐 네. 네. 이건 무조건 100% 확 확정이다 확정다 중단 중단 사다리 들어가되그리 네. 뒤로 돌기 때문에. 오. 으아아아 꼭 끝에 와와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앉아서 왼손을 네. 예를 들어서 뭐 가변하거나 피하거나 회피하거나 상담공부 회피하거나 그렇게 쓰시했 네. 네. 이거를 네 그냥 이걸로 이걸로 해라 차라리 이거, 이거는 터 네, 아프지 마. 응. 아프지 마. 네. 아,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음. 아, 정 없어도 된다. 이야. 확정이네, 확정. 허청. 완전히. 감사합니다. 아, 자, 지금까지 우리 메이블리 우리 고수님과 함께 즐거운 그 럭키 클로의 음. 어, 교육 시간을 가져봤습니다.